아, 나체한게 아니구나. 안나 스트레스! 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네, 나너 개그케 하는 거아 I'm not going to be o 어 y o 아 I'm not going to be on you. I'm not g 어 사실. 2022 한류 인플루언서 대상 그랜드 크리에이터 라이프 케어 부문 대상 여러분 사채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었어요 강하다 수감 소상, 소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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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o l 아 어우, 왜 이렇게 재채게 나냐? 이거 현대빈인가 여러분.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뮤트를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텐션이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아,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나뭐 뭐, 뭐, 방금 운동해가지고 얼굴 꼴이 왜 이러냐 요즘 한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허스키는요? 허스키 는 어디였어요? 저는 허스키야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허스키는 제가 안 건드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치 타투야? 타투야? <놀람>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안오면 엄마가 마사나 꼬래를 한입으로 할거에 어, 엄마한테 안오면 뽀뽀할거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엄마한테 안오면 뽀뽀할거야 <웃음> 응? 엄마한테 안오면 뽀뽀할거야 <웃음> <웃음> 너왜화안 내? 너왜화안 내? 응? 너왜화안 내? 네. <sus>